스페셜 리포트와 함께하는 암무말대잔치 최고의 스톡스 시작합니다. 음. 오늘 그첫 번째 시간인데요. 정말 어렵게 집에서만 근무하시는 한 분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김태곤 개발자님 계시고요. 지금 오토매틱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회사에 안 간지 자그만지 지금 8년 차. 아, 아내분이 좀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회사를 안 가냐. 돈을 좀 벌어와라. 뭐 이런 말씀 없으시던가요? 아 돈은 굉장히 열심히 잘 벌고 있고요 오히려 <웃음> 어, 와이프는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하시네요. 제가 집에서 요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토매틱은 리모트 워크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개발자들이 한데 모여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전세계 각지에서 자기 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카페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어, 뭐 1년에 한두 번씩 모이는 데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분 하시는 그런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아, 선배근데 네, 잠깐 오토매틱이 어떤 회사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태곤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토매틱은요 워드프레스라는 사이트 빌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오프소스고요전 세계 웹사이트의 3분의 1 정도가 워드프레스로 만들어졌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아, 이 워드프레스를 만든. 맷 뮬렌워그라는 뮬렌 분이 회사를 세웠고요. 이 회사가 오토매틱입니다. 지금 이 오토매틱은 워드프레스를 지원하는 한편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블로그 호스팅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외 다른 제품도 같이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에서만 근무를 뭐 카페에서도 근무를 하시고 예. 뭐 다양한 형태를 근무하시겠지만 이게 어 직장인들의 어떤 로망 같은 거잖아요. 하고 싶고 자율적으로 출퇴 근다든을 결정하고 싶고 근데 이게 개발자만 가능한 형태는 아닌가 일반 근무자들도 뭐 이런 근무 형태를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해요 아, 예. 아무래도 개발자들이 쉬운 면은 있어요 원래 개발자들이 보통 하는 일이 그냥 원격지에 클라우드에 서버가 다 있고 집에서만 작업을 한다거나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원격지에 있는 서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발자들이 편한 면은 있는데 꼭 개발자들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회사에도 개발자 이외에도 마케터라거나 아니면 뭐 그의 이벤트를 담당하시는 분이라거나 HR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직군이 전부 다 리모트 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 <웃음> <진짜 좀 웃음> 너무, 너무 하고 싶기도 하고 네. 사실 DBR도 하고 싶은데 DBR도 사실 굉장히 자율적인 출퇴근. 근무자를 갖고 있긴 하지만 회사에 안 가면 왠지 불안하고 누가 나를 호출할 것 같고 또 필요하면 또제가제 메신저가 오고 근데 메신저를 활용하시겠지만 실시간으로 확인은 안 되겠어요 실시간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어, 통신 방법은 비동기적인 통신이라고 해서 내가 질문을 하거나 문의를 했을 때 이게 반드시 지금 당장 답이 온다는 가정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고요 시간이 히 늦게 온다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 있는 직원들 전체가 어, 전세계에 퍼져 있어서요 일하는 시간대도 다 다르고 실제로 사는 시간대도 다 다르고 그렇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내가 질문을 던져놨으면 이제 이 사람이 편할 때 답을 해준다 이렇게 모두 생각하고 있죠 집에서 일한다고 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일 하는 사람 꼭 있잖아요 모임스 아, 찾아 그렇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죠. 있는데 쟤는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음. 가장 먼저. 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집에서 일을 하니까요. 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 신경을 안 쓰게 되는 면이 있어요. 음. 실제로 볼 수도 없고요. 이 사람이 일하는 기록을 일일이 어, 진짜 무슨 열심히 추적하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잘볼수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냥 저만 열심히 일하면 되나그 네. 회사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일을 안 하고 놀리도록 두지 않는 시스템이라서 엄청 빡세네요. 아예 빡세진 않아요. 엄청 <웃음> 빡 <웃음> <웃음> 주어진 작업 이 있고 이 작업에 대해서 꾸준히 보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안 하고 마냥 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네, 얼마나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지령이 내려지나요? 그팀 아. 리더가 어떻게 어, 업무를 지시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일을 안 하면 경직수가 없을지 아. 아.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 지병 이라고 하니까 제가 특산 이라고 하죠. 간첩도 아닌데. <웃음> 네, 네. <야>. 보통 작업 자체가 길어도 일주일 아니면은 하루 이틀이면은 아 마무리 할수 있도록 굉장히 음. 짧게 짧게 나눠져요 작게 작은 단위로 그리고 이 작업이 최소한 하루 늦어도 이틀 안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짧게라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만약에 일이 진행이 안 된다 그럼 매니저들이 즉각 너 지금 뭐 도움이 필요하니? 라고 이렇게 질문이 오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답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어, 매니저들이 질문을 해오는 것 자체도 작업자 입장에서 는 사실은 약간 부담이 돼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일을 끝내두거나 아니면 도움을 미리 요청하거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 뭐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매니저들이 바로바로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야, 시스템으로 어, 무회네요 왜 애초에 이런 리모크 <웃음> 리모... 리모... 리모... 리모트... 워크... 리모크 워크요? 리모트 워크... 리모트 워크 뭐야? 리모크 뭡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 건가요? 네, 네. 네. 수 네. 왜 이래, 이런 걸 도입한 걸까요? 어, 어. 창업자는 처음에 이 워드프레스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시작해가지고요. 아 어, 알차라. 그래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그러면 사실 전 세계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그렇죠. 기본적인 전제. 어, 각기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리모트 워크는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 한 창업자가 인터뷰 한걸 보면 그냥 아 그때는 그게 회사를 세우시는 유일한 방법인 줄 알았다라고 음. 말을 했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 리모트 워크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장점이 많고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는 어, 이렇게 리모트 워크 시스템을 도입했더니 인재를 채용하는데 굉장히 이득이 되더라. 어, 실리콘 밸리가 네. 워낙 이렇게 사람 경쟁 뭐 네. 완전 전쟁이죠. 그렇죠. 사람 뽑기 힘들잖아요. 네네. 안 그래도 지금 개발자 몸값들은 점점 높아져가지고 페이스북 같은 데는 지금. 중위 소득이 중간 값이 딱2억이 넘어가, 이억 우리 돈으로 이억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쿠팅을 배우자니까. 아, 그러니까 진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그 자율적으로 음. 자기가 어떻게 일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가장 좋은 시간대, 에 가장 좋은 환경에서 음. 그래서 일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자율성이 담보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율성을 높이니까 네. 생산성이 올라가는 방식이더라. 처음에는 태생적인 어떤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출발했지만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 상황이 의견 했을 때 판단을 바로바로 바로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율적이지 않고 너무 통제만 강조되다 보면 그럼 이제 사람 어, 지시를 예, 그렇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느라고 거니까. 대응이 늦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 어떤 A라는 과제가 있는데 리더가 뭐, A라는 일을 할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한번 너의 안을 마련해보게 라고 명령 하는 것과 A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나에게 조언을 좀 해주시게 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두 그룹을 나눠서 어떤 사람들이 훨씬 더 창의적이고 좋은 그런 제안을 하는지 봤더니 후자가 훨씬 더 좋은 제안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조언을 해주게 라는 말 자체에 권한이라는게좀 많이 위임이 돼 있잖아요. 내가 아, 아, 아, 한번 자율적으로 네가 전문가니까 해? 뭐 의견을 그렇죠. 좀 줘봐라 하지만 음. 너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명령을 해서 하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이 자율적인 음. 환경에서 음.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창의적이고잘 음. 음.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도 라고요자 음. <웃음> 이제 거의 뭐 마무리할 때가 된거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일을 했을 때의 어떤 성과 평가? 부분이 좀 궁금해요 이렇게 뭐 매니저 아주 가깝게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결과만 볼수 있는 것일텐데 그것만으로 성과 평가에 충분한.. 사실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결과만 음, 보고.. 진짜 일만 보고 평가 평가라고요 네. 창업자가 했던 말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어, 인풋은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게 인풋이라는 건 여기서 일하는 시간 음. 어, 네가 얼마를 일했는지 상관없다 다만 우리는 네가 만든 결과만 보겠다 라고 창업자가 일단 말한 게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런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뭐 타이머를 두고 책상에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뭐 1분만 한 번씩 눌러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불가능한 환경이라서 평가, 성과모호 평가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네. 평가에 있어서 일단 기분이 나쁘지 않고요. 왜냐면 제가 했던 일이라는 게 제가 했던 일이 어느 정도 인지 저도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크게 기분이 나쁘지 않고요. 이 피드백을 정확하게 주니까 음. 6개월마다 한 번씩 저희는 팀장도 피드백을 주고 동료들끼리도 피드백을 하고 스스로도 피드백을 하고 아, 나를. 예, 나를? HR에서 그냥 네, HR에서 요청을 받아요. 셀프 피드백을 해라. 그렇게 피드백을 받으면 팀장 자체도 HR에 보내기 전에 미리 저한테 전부 다 공유를 해줍니다. 음. HR에 보내 이렇게 보낼 건데 혹시 뭐더 추가하고 뭐. 싶은 거나 수정하고 싶은 거나 그런 거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번 최근에 받아본 리뷰에서는 너무 세심하게 써줘가지고 음. 사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어디서 나를 관찰하고 있어. <웃음> 정말 관찰... 제가 그렇게 CCTV 딱... CCTV 잘 살펴보세요 주변에. 정말 제가 그렇게 딱 물어봤어요. 어, 제가 이렇게 업무 보고서에 쓰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했던 얘기 있잖아요. 물론 공개는 되어 있지만 일부러 찾지 않는 이상은 찾기 어려운 것이었을 텐데 음. 이걸 다 찾아가지고 얘가 본 업무 외에 또 회사를 어... 위해서 뭔가 어... 한일 있는가라고 하는 항목에 이것저것 되게 많이 써놨더라고요. 어, 그 훌륭한 매니저예요. 어, 네. 부지런한 매니저예요. 어, 그래서, 그 그런... 네. 어, 그래서 <웃음> 어, 나를 스파이하고 있는 거야라고 이렇게 물어본 어... 적 있어요. 그래서 어, 그랬더니 어, 내가 조금 하긴 했어라고. <웃음> <웃음> <웃음> 첫 번째 디비알 디톡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미티에서 근무하시는 김태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m <laughs> sorry. <laughs>